네, 반갑습니다. 무료 최고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가끔 이제 그 하루 이제 업무를 마치고 이제 들어오면 그어 이것이 실제 파이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보는 재미가 일단 어 생겼어요. 그래서 전날에 이제 그파이트 토크 코인은 약 79달러를 달리고 있었던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올랐네요. 어 100달러 정도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네요. 어 어제부터 시행을 한 파이넷 네트워크 스테킹 관련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어, 20달러 정도가 좀더 올랐습니다. 어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파이 네트워크의 시가총액에 대한 랭킹은 어 전날 기준 79달러를 했을 때 가격이 약한 1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했었고요. 어, 유통 공급량은 실제 파이는 아니기 때문에. 어, 후어비에서 이제 유통, 판매된 거래량을 봤을 때, 39만 2천 개를 대입을 했을 때, 이 정도 가격만 돼도 시가총액은 39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어, 랭킹으로 보면 그 아래가 코박 토큰으로 421위권이고요. 어, 시가총액은 390억 원이고요. 이 정도 유통량을 가지고 후어비 기준으로 봤을 때, 파이네트워크는 4 2 0 위에 이제 속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의 비트코인과 시가총액과는 이제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어 현재 오늘자 기준 데이터 값을 가격을 보면 135,984원 정도가 되니까 어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어 시가총액, 어 전체 백서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약한 천억개라고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이 천억개를 어 현재 가격 기준으로 대비를 한번 해보면 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보다도 무려 30배 정도가, 어, 올라간 개념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크립토 암호화폐를 통틀어서 시가총액을 더 이상 파이네트워크를 누를 만한 경쟁자가 없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 대로 가면 상당히 좋겠죠. 어, 자, 그럼 과연, 어, 파이네트워크가 정식 메인넷에 어,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어, 가격적인 추이는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좀될수 있을까요 어 현재 이거는 그 과거 비트코인의 가격 동향입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 어 데이터를 이제 추적을 할수 있는 게 2010년 7월 18일 부터더라고요 이때부터 만약에 본다고 하면 당시는 가격적으로 그냥 미비합니다. 아, 아직 아예 보이질 않아요. 현재 가격 기준 대비해서 보면. 그래서 어, 2010년 이때부터 데이터를 좀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어, 가격 동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 7월 18일 당시 기준으로는 0.1달러 정도의 거래가 됐고 거래량도 몇백 개밖에는 거래가 안 됐어요. 어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그 저도 그때가 30대였으니까 비트코인이 한참 뉴스가 좀 도마에 오르고 했었을 때 100달러만 투자를 어, 했었어도 1,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셈이니까 지금의 미래는 저는 완전히 달라 있겠죠. 그냥 테슬라 차를 몇 대씩을 몰면서 아주 어,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것을 표를 왜 보여주냐면 어, 파이코인이 정규 시장에 편입이 됐을 때와 비트코인 이 시장에 편입이 됐을 때 상황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비트코인이 어, 당시 2009년도 2010년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거의 90% 이상은 비트코인이 실체도 없는 것이 과연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어,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미 비트코인 외에 다른 여러 파생 코인들, 알트 코인들이 자리를 잡아놨고, 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 이런 코인들이 아, 자산적으로 가치를 발휘도 하는구나라고 이제, 어, 이제 인식이 바뀐 시점이죠. 그래서 과거에 비트코인이 어렵게 이제 길을 걸어온 것 대비해서는 파이 네트워크가 정규 시장에 편입됐을 때의 시장 상황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어, 이거는 코인 데이터 팔로우에서 이제 추출한 데이터 값입니다 어, 코인 데이터 팔로우에서는 비트코인 성장률에 따라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어, 비트코인이 이제 어, 성장률에 따라 파이네트워크의 가격 예상표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는 것은 뭐냐면 2023년도에도 코인 시장은 그렇게 썩 밝은 전망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 반반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그 비관적인 내용들이 오히려 좀 지금 좀더 많이 흘러나오고는 있어요. 어, 다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2024년 상반기쯤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좀 우세하죠. 그때 상반기 때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오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 정도의 이제 비트코인이 전년 대비 어, 상승을 하게 되면 파이코인의 가치는 386달러 정도로 이제 어, 예상이 되고 있고 2024년도에 그리고 2025년도가 되면 1389달러 그리고 2026년도가 되면 여기 5000달러에 육박을 하게 된다라고 표로 나와 있습니다. 2027년이 되게 되면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1 7 9 9 0달러 1달러 정도로 현재 비트코인 가치를 넘어서는 살짝 넘어서는 가치까지도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 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회로로 이렇게 돌렸을 때의 가치인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될까요? 어, 최근에 그 어, 1월 4일날에 어, 홈 화면에 기능이 생겼다가 지금 다시 또 사라지긴 했는데. 2022년 연말 정산 채굴량 기능이 오픈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트위터를 통해가지고 내가 채굴하고 있는 양을 서로 뽐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각, 여기서 올라온 값들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올라온, 저는 이 값을 조금, 어, 좀 주의 깊게 봅니다. 자, 현재 보면 레퍼럴이 두명 정도이고 296일 정도 세션을 가지고 1062개를 채굴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이 값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2022년도에 기본적으로 300일 정도를 채굴을 하게 되면 대략 1000개에 가까운 값을 어, 파이를 채굴을 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기본적인 값으로 만약에 산정을 하고 파이가 그 오픈넷 발표와 함께 정규 시장에 편입이 됐을 때에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구체적인 가격은 굳이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높기를 희망을 하는 쪽이긴 한데 어, 굳이 구체적인 뭐 제가 무슨 그거라고 가격적으로 뭐 어, 읽겠습니까 정확하게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우선은 어, 현재 후업에서 그 자체적인 도둑 상장을 하기는 했지만 많은 이슈를 끌어 모았지만 어, 생각보다 많은 유저들이 복귀는 하지 않았다 라고 저는 봅니다 어, 역시나 어떻게 보면 역시나 아직까지 케화시도 되지 않았고 이것은 실제 파일도 아닌 것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좀 어, 바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 현재까지도 2022년 3월에 달 어, 영상, 유튜브 영상을 올렸을 당시 케화시 관련해서 영상 올렸을 때랑 지금 기준에 채굴을 하고 있는 유저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현재 300명 중에 약 75명 정도가 채굴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 4천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k y 시를 통과를 해서 2023년 연말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는 약한 천만 명 정도가 어, 통과되지 않을까 라는 어, 시나리오를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이 천만 명이 기본적으로 천개 정도는 그 아까 표본에서 천개 정도는 채굴을 했을 거니까 시장에 1차적으로 나오게 되는 유통량은 약 100억 개 정도로 추정을 한번 해 봅니다. 자 정확한 계산법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여러분들은 고민에 빠질 겁니다. 자 파이네트워크 코인을 왜 채굴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어 답은 딱한 가지죠. 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료로 이거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채굴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할 겁니다. 가격적으로 이것이 어, 정규 시장에 오픈넷도 발표를 했으니까 정규 시장에 편입이 될때 가격적으로 내릴까 아니면 오를까를 걱정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실제 파이도 아닌 어, 글로벌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에서 어, 짝퉁 파이가 판매가 된 이력이 있죠. 자, 이거는 과, 이제 과거 시점으로 되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때 0. 몇 달러로 시작을 했던 게 하루 만에 300달러까지 돌파한 이력이 있었지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천 개를 채굴을 했으니까 이 300달러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기본적으로 천 개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때 300달러 곱하기 현재 환율 1달러 환율이 1270 2원 정도, 1 2 7 0원 잡고 청개 파이에를 채굴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약 3억 8천만 원 정도의 원화 가치를 가지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욕심이 나죠. 어, 그 이번 작년 연말에 통계청에서 1억을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억 8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어 40년 정도의 가 소유가 되는 셈이겠죠. 40년이면, 제 나이면, 이제 거의 이제, 어, 80, 이제, 80세를 이제, 어, 훌쩍 넘긴 나이가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시간적인 하려를이단한 방으로, 어,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셈이겠죠. 자, 그러면 사람의 욕심이 생기게 될 겁니다. 어, 예상 시나리오는 만약에 이제 시장의 편입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거래소 상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절차인 것 같고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어, 발의를 하기 시작하고 이 정도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 최종 목표는 1억 명 이상의 유저들을 끌어모아서 케와실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코인을 각 거래소 상장을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시나리오처럼 흘러갈 가능성도 높다는 라 거죠. 다만 어, 지금과 다른 시점은 이제 파이코어팀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상장을 하는 시기가 곧 도래를 하겠죠. 그래서 메인넷 1년차가 되고 나서 정규 시장에 편입을 하는 1년차에는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그 지표로가 됐던 가짜파이의 가격에 어 이제 기준으로 삼고 많은 매도가 이루어질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기 예상했던 가격은 많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메인넷 2년차쯤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제 평준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겠지만, 어, 락업이 풀리고 이제 매년 3년차 정도가 되게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또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격적인 어, 부분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최소 이게 시장에 편입이 되고 나서 4년에서 한 5년 정도 후쯤부터 다시 이제 좀 가격적인 이제 반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는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실제 파인은 아닌 가짜 파이긴 하지만 어이 가격이 이제 어떤 표준으로 이제 지표가 하나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력이 남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상당히 높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자 여기까지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어 코린이 입장에서 보는 이제 어 이제 유저에서 본 입장이고요. 많은 여러 무료 채굴 코인들도 채굴을 해왔고. 130여 종의 여러 가지 코인들도 채굴을 해봤고, 이제 상장할 때까지의 그런 시나리오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뭐, 개인적인 시각에서 다뤄본 것일 뿐이니, 가볍게 시청을 해주셨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